안녕하세요. 방이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바램과 자신의 바램 사이에서 갈등하며 명숙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능력에 대하여 고민하면서도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하여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팔을 잘 내거나 너무 직설적인 이상한 자신의 성격 때문이거나 자신에 대한 너무 강한 타인의 요구 나 발행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동일한 하나의 원인 에서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타인의 요구나 바램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면서 타인은 자신의 요구와 바램을 수용해 주기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을까에 대하여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어떤 부분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통해 어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펼쳐지는 삶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삶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별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한 관계를 원한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의도하는 목적이란 끊임없이 자신의 고귀한 측면과 숭고한 전망 그리고 훨씬 더 장대한 측면을 창조하고 표현하며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가치들은 관계를 통해서만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며 더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가치들을 효율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우주에 실존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오직 다른 사람, 다른 장소, 다른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관계 맺을 다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존재일 때에만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한다면 모든 체험과 모든 인간적 만남은 물론 자신의 개별적인 인간관계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여행을 시작한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자신의 관계까지도 축복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자신을 형성해 주는 특별한 기회로 보십시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하고 체험하십시오. 관계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상대방을 갖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상대를 갖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완전해지기 위해 관계 맺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는 타인이 당신의 생각에 얼마나 잘 맞춰 살고 당신은 타인의 생각에 얼마나 잘 맞춰 사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자신의 태어난 목적에 얼마나 잘 맞춰 사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는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개념을 세우고 체험하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원대하고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관계를 통해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이나 자신이 원하고 하며 타인에게 줄수 있는 것에 관해 추구하고 창조하며 체험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려는 참 존재인 진화를 찾는 것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신을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장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바니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